선생님들 잽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튜토리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창을 띄웁니다 그리고 주소창에 잽버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잽버스를 치시면 이렇게 잽버스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구글로 로그인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웨일 브라우저에서 웨일 스페이스로 로그인하는 것이 좋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구글로 로그인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로 로그인하기를 클릭합니다 구글로 로그인하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스페이스 만들기만 덜렁 남은 잽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스페이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맵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SS 투어에서 어, 특별한 맵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 파란 버튼에 SS Store를 클릭합니다. SS Store에 들어오게 되면 추천 맵 오브젝트 그리고 추천 앱 그리고 인기 맵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잽 합교를 한번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학교를 클릭하게 되면 가격은 프리라고 나와 있고 사용하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를 누르게 되면 구매 완료가 뜨게 되고 다시 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면 스페이스 만들기에서 우리가 구매한 맵에서 제 학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 학교를 클릭하게 되면 스페이스 이름을 입력하세요라는 창이 뜨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비밀번호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만들기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 학교 맵으로 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창들이 주변에 떠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일단 호스트 메뉴가 있습니다 호스트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권한을 요청합니다 라는 창이 뜰 수도 있는데 허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맵에 있는 유저들에게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해서 맵 설정에 나와 있습니다 비디오 오디오 기능을 금지하는 것을 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스포트라이트가 지정된 유저를 제외한 유저들의 비디오 오디오 기능을 사용을 제한합니다 어 다른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우리 수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 이러한 비디오 오디오 기능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화면 공유 금지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화면 공유는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자신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화면 공유 금지도 체크하는 것이 좋고 유저의 임베드 기능을 금지해야 됩니다 어, 일반 참가자가 유튜브 사진 게임 등의임베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잠시 뒤에 알아볼 임베드 어, 기능 미디어 추가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일반 참여자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 금지하지 않게 되면은 학생들이 또 딴짓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다른 것들은 굳이 선택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저권한관리에 들어가면 유저를 초대해서 권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어 인터페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입장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입장코드를 복사를 하게 되면 이 입장코드만으로 다른 친구들이 다른 학생들이 이 맵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우측 하단에 초대하기를 통해서도 초대 링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장코드가 뜨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 영상이 나올 경우에 영상을 조금 더 크게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면 얼굴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얼굴을 누르게 되면 내 프로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국밥 먹여주는 남자로 나와 있는데 아바트 꾸미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외모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 모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밥 나무로 변경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움직임은 WASD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Z를 누르게 되면 어, 찌르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찌르기를 상대방에게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띠링띠링띠링 하는 알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자 앞에서 X를 누르게 되면 앉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면 어, 맵이 조금 허접하게 만들어져가지고 담장 위로도 그냥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요. 아무 때서나 X를 누르게 되면 앉는 모션을 취하게 되면서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0번까지 감정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구 출구를 통해서 다른 맵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맵 만들기에서 한번 만들어 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베디드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추가를 누르게 되면 유튜브 이미지 파일, 화이트보드 포털, 스크린샷이 나오게 됩니다. 유튜브를 누르게 되면 URL을 입력하시오라고 뜹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유튜브 화면에서 공유 버튼을 누르기, 그리고 링크를 복사를 누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 URL 입력창에 컨트롤 V를 통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유튜브가 어 임베드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끌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임베드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디어 추가를 누르고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되었습니다 확대를 하면 그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X를 통해서 껐는데 상자 위에서 점프를 하게 되면 꺼지게 됩니다. 또 다른 미디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를 한번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파일 버튼에서 손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걸 누르게 되면 은 학생들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추가를 통해서 화이트 보드를 추가해 봅니다. 이 화이트 보드는 조별 활동으로 쓸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엑스칼리 드로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우측 상단에 보면 실시간 협업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협업에서 이 링크를 공유하게 되면 실시간 협업이 이루어집니다 엑스칼리 드로우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다음 장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털을 통해서 내가 만든 방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방을 만들 들고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샷은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을 스크린샷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맵 에디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